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범프로입니다자 오늘은 체중이동이 잘 안되시는 분들을 위한 우리가 체중이동을 하면서 하고 있는 실수 그리고 그교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이언을 칠때 공을 조금 더 찍어 치기 위해서 눌러치기 위해서 우리가 드라이버를 칠 때에서 공에더 많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체중이동이라는 동작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체중이동이 나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안 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공을 치고 나서 체중이 이렇게 오른발 쪽에 남아 있게 되죠 자, 그분들이 하시는 실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라은 제일 먼저 하는 실수는 머리를 지나치게 뒤에 붙잡아 놓으려고 시 노력을 하세요 아이언의 경우 우리가 이렇게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머리가 공 위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은 우리가 여기서 백스윙을 가게 되면 은 머리의 위치가 이렇게 제자리에서 버티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원래의 위치보다 약간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방식의 백스윙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아닙니다 자 다만 이렇게 체중이동이 된 상태에서 내 원래 머리의 위치를 지키거나 원래 머리의 위치보다 왼쪽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하체는 체중을 이동을 시켜주나 머리는 계속 오른쪽으로 보내는 이렇게 힙 슬라이딩을 해주면서 머리를 떨어뜨리는 이런 동작을 하시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체는 왼쪽에 나가 있게 되지만 몸은 오른쪽으로 기울게 돼요 자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치고 나서 클럽이 내려왔다 올라가기 때문에 체중은 더 뒤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체를 슬라이딩 해주어도 머리가 뒤에 남아 있다면 머리를 왼쪽으로 보내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체중이동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다운스윙에 공을 조금 더 찍어내고 싶다면 라 다운스윙 때는 무조건 머리는 공 위에 있어야 됩니다 셋업 머리가 공 위에 자, 백스윙 머리가 공 위에 혹은 공 뒤에 자 그랬으면 다운스윙 때 왼발을 디뎌 주면서 머리가 공 위로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중이동이 굉장히 쉬워지게 되겠죠 이때 머리를 이동시킨다고 라 하시면 얼굴을 보내시거나 정수리를 보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왼쪽으로 보내는 거는 뺨입니다 우리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 갔다가 이 뺨을 왼쪽으로 밀어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체중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을 찍으면서 칠 수가 있게 돼서 공이 조금 더 물려맞는 이런 컨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중이동이 안 되시는 분들 회전력이 잘못되게 너무나 강합니다. 회전력이 강하면 은 체중이동이 잘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 갖다 몸을 과감하게 풀어주면 지금처럼 클럽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체중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가면서 공을 굉장히 낮게 찍어 치는 동작이 쉽게 나오게 돼요. 대신에 이 회전은 몸의 왼쪽 사이드의 회전이어야 되고 체중은 뒤꿈치로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는 회전은 체중이동에 도움을 주게 되지만 백스윙 탑에서 공을 강하게 치고자 몸의 오른쪽 사이드로 회전을 하게 되면 축이 오른발로 잡히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중이 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공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은 찍어 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체중도 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공의 힘도 전달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요 클럽 스피드도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공도 왼쪽으로 가거나 혹은 슬라이스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회전력이 강한 거는 좋으나 내가 계속 몸의 오른쪽 사이드를 이용해서 회전을 하신다면 라은그 회전을 고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회전은 고치기 전에 일단 먼저 다운스윙의 순서를 바꿔주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백스윙 탑에서 체중이 오른발에 가있어요 오른발에 가있는 체중을 왼쪽으로 밀어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에 회전이 없이 그대로 옆으로 슬라이딩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가 뺨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슬라이딩을 시켜주고 회전을 하시게 된다면 저것보다 훨씬 더 쉽게 공을 찍어 칠 수가 있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론 오른쪽 사이드가 회전을 주도하게 를 되면 공은 살짝 살짝 왼쪽으로 가거나 약간의 아웃인으로 공을 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만 전처럼 공을 걷어 올리면서 아웃인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공을 내려치면서 아웃인 스윙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파워풀한 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운스윙 때 체중이동이 잘안 되시는 분들의 특징은 공을 너무 오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헤드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이 공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 계속 공을 보고 있어요 다운스윙 들어와서 공이 맞았을 때는 당연히 공을 보고 있어야죠 자, 이 상태에서 팔로우가 뻗어질 때 공을 보고 있어요 쭉 봐요 근데 아직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왼쪽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제자리에서 돌면서 클럽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넘어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공을 오래 봤다는 라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체중이 왼쪽으로 가다 말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오게 돼요. 공이 맞았으면 은 눈은 넘어가야 됩니다. 눈은 공을 보고 있어야지 공이 있던 자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백스윙 갔다 다운스윙 넘어갈 때까지 공을 보고 있다가 다운스윙이 들어가면 공이 맞는 순간 이렇게 시선을 공 쪽으로 공이 나가는 방향으로 넘겨주게 된다면 은 너무나 쉽게 몸이 왼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시선을 끝까지 붙잡고 있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몸이 넘어가지를 못하고 클럽이 뒤로 넘어오면서 체중도 같이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현상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체중이동이 잘안 된다라고 피니시 때 체중이 오른발에 잡혀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혹은 혹은 이렇게 나온다면 내가 이세개 중에 하나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교정 방법으로 체중이동을 연습을 해주신다면 라 전보다는 조금 더 아이언의 티봇을 강하게 파내면서 공을 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드라이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드라이버도 동일하게 공을 너무 오래까지 보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지나치게 머리가 공 뒤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지나치게 회전을 강하게 특히나 오른쪽 사이드의 회전을 강하게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공을 치신다면 라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파워풀한 그리고 조금 더 낮아지는 탄도로 더 강력한 볼을 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내가 체중이동이 안 됐던 이유와 그 교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범스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